작년 2022년 1월 14일 오세아니아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해저 화산 폭발은 약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 기둥은 19.2킬로미터 높이까지 치솟았고 거대한 폭발로 섬은 두 개로 분할됐으며 해저 케이블이 손상돼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화산에 의해 발생한 쓰나미 는 일본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에 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가해저 화산 폭발로 쓰나미가 발생한 지역은 가고시마 현 아마미오시마 오가사라 와제도 지치지마 그리고 이지제도 하치 조지마 화산섬 근처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 이와테현 구지양 와카야 마현 고보시에서 쓰나미가 관측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 이것은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와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 화산섬이 서로 연결성과 통일성을 갖는 의미라고 해석할 개연성이 충분히 됩니다. 따, 따라서 오늘 3월 14일 오전 5시 35분 후쿠시미 인근 이와테연안 북부에서의 규모 4.0의 강진 그리고 우한시6분에 발생한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 그 내의 규모 4.4의 강진과 30분 후의 미야기현 앞바다에서의 규모 사이의 강진은 3월 2일과 3일 발생한 하치조지마의 규모 5 이상의 강진 등 3번의 연속 강진과 연관성을 갖는다는 충분한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이와태현 미야기현 지치지마에서의 지진의 출발지점을 살펴보면 3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져 있는 태평양에 있는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5.1, 4.4, 그리고 3 9의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이 이와태현 미야기현 지치지마의 지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3월 1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하치조지마에서 도쿄를 향하여 북상하던 지진은 하루 뒤인 3월 4일에는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을 발생시킨 후 하루 뒤에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여러 건의 무감 지진을 발생시켰고 시즈오카현이 있는 스루가만에서 또한번 폭발을 일으키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후 하루 뒤인 3월 6일에는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뒤로 조금 물러나서 이즈제도의 니이지마 코우주시마 섬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후 그 옆에 주부지방 아이치현을 강타하였고 하루 뒤인 3월 8일에는 치바현을 지나서 이바라키현 남부를 강타하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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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미야기현 이와테현 오가사와 라제도를 다시 강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바리키현 북부 이와테현 연안 북부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클래스의 연속 4번의 강진을 발생시킨 지진은 어디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해 답은 오늘 저녁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최종 목적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그리고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는 작년 통과해저 화산 대폭발 때에 바로 반응을 했던 위험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진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